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8월 29일부로 종료되는 오버워치 경쟁전. 다들 티어 좀 올리셨는지요? 뭐 아무튼 이렇게 말도 많고 역대급으로 힘들었을 경쟁전이 조금이나마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변경될까요?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즌 6에서 현재 나온 디바일 리메이크 이야기와 더불어서 많은 변경점들이 추가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번째론 경쟁전 시즌 기간 단축입니다 현재 경쟁전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제프 카플라는 3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유저들이 재밌게 즐기기란 조금 힘들어 보이며 특히 많은 유저들은 경쟁전 초창기에 보다 많이 플레이하는 통계를 보았고 경쟁전이 열리기 전 테스트로 경쟁전의 기간을 1개월로 조정해보았었는데 많은 유저들이 상위 티어를 획득하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피드백을 보내와서 이번 시즌은 2개월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즌 6 동안 얻은 통계를 이용하여 추후에 다시 조정하거나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위 티어 평점 자동 감소 기간과 페널티 단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오버워치는 다이아티어 이상부터는 일주일에 7회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 경우 24시간마다 점수가 50점씩 하락하게 되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너무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아 일주일에 게임 5회 이상으로 게임수를 줄였으며 50점으로 떨어지는 점수는 25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로써 상위티어 유저들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쟁전 쟁탈전의 변경점입니다. 현재 오버워치의 경쟁전의 쟁탈전은 5선 3승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다른 방식의 모드보다 상당히 긴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유저들이 쟁탈전은 다섯판 모두 꽉꽉 채워 플레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때문에 쟁탈전을 플레이한 유저들은 상당히 지쳐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즌6부터는 쟁탈전을 빠른 대전과 같이 3선 2승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큰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쟁탈전을 플레이한 뒤에 다음 게임을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배치 티어 정확도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즌5에서는 개발팀이 의도한 대로 전시즌의 티어보다 좀더 낮은 티어의 배치를 받게 하여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개발팀의 의도였는데요. 많은 유저들은 개발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시즌에 비해 떨어진 자신의 티어를 보고 실망하는 유저들이 대부분이고 이점 또한 적지 않게 피드백이 들어와 시즌6부터는 이 점을 개선하여 이젠 더이상 낮은 티어가 아닌 정확한 자신의 티어로 배치가 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론 상위 티어들의 매치 시간 증가입니다. 현재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다 보면 가끔씩 자신들이 서식하고 있는 실력보다 좀더 높은 실력을 가진 유저들이 나타나 일방적인 양악을 일삼아서 게임의 재미를 종종 떨어뜨린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위 티어로 갈수록 매치 찾는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저들이 좀더 자신의 실력과 비슷한 유저들끼리 매칭되게 하여서 좀더 재밌는 게임을 즐기게 유도하는 게 개발진의 의도이며 물론 이 패치로 인하여 너무 장시간 동안 매치를 기다리는 유저가 생기면 곧바로 저장할 수 있게 항상 주시하며 바로 변경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시즌5는 오버워치에겐 상당히 암울하고 말도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메타의 고착화, 트롤 방치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현재 진행형에 이르고 있죠. 슬슬 디바일 리메이크라던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블리자드 그리고 많은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인 경쟁전 시즌6 모쪼록 남은 경쟁전도 재밌게 플레이하여 자신이 원하는 티어를 얻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7년 8월 21일 가량에 오버워치의 신규 애니메이션과 신규 맵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정크랩과 관련된 맵인 것 같은데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